자그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동물원 만들기 라는 컨텐츠 고요그 다음에 조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북이 알 이름표 대나무 엔더 크리스탈 그리고 다이아 소고기 어 요렇게 여섯 가지를 합치면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지금은 7화 정도 됐을 겁니다 <웃음> 7화 동안 한 거? 봐요? 싸움! <웃음> 이사! 두 번! 어? 이사를 또 갔어? 이 마을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오, 어? 맞다. <웃음> 어? 지은이... <웃음> 저기 좌표가 예. 1361에 마이너스 S? 30 아죄송해 <웃음> 거북이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거북이 때문에 아아그렇지 거북이는 해변에서 알을 싸니까 그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넌 이해를 하는 친구잖아 지옥 포탈로 연결은 해놨겠죠? 뭘로 연결해? 오 그딴 거 없네 음. 저 어, 그러면 김춘식의 모험기 찍어도 됩니까? 아 근데 어차피 지옥문 이쪽에도 필요해서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우리집 앞에 갑자기 지옥문 생기면서 너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형이라 부를게. 이겼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가 시엔이 오면 들어가서 가스트 눈물 하면 돼. 오케이, 시엔이 알아서 하는구나. <웃음> <웃음> 신이 났구나 <웃음> 얼마 전에 보니까 개인 방송에서 스타워즈 제다이 폴른 그거 하던데 제다이. 아 오더 오더에 몰라. 어너 그거 제다이 방팬이라고. 네. 제다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어. 결국 했어요 그래서 제다이가 정성? 됐어? 네 광성검 이종보 오, 네 어... 얼굴 제다이 그래. 한편 얼굴 요다 말을 그렇게 하지? 어? <웃음> 어? 요다 닮았어 <웃음> <잘> <웃음> 그게 이번에 나온 게임이야? 그게 나온지 몇년 그래도 됐더라고요 근데 아, 올해 그래. 후속작이 또 나온대요 2편 어... 3월 한편아 예? 나그 게임 AMD에서 받았어 와? <웃음> 어 진짜? 응 음, 코드 보내주셨어 그냥 저 3월달에 생일이에요 근데 <웃음> <웃음> 네, 언제 와요 나무? 나무나 갖고 온 지금 밑에 어? 오 잠깐만 네. 너다이야 도겸 잠깐만 아안 뺐어요 제거야와 진짜 너무하다 아아 아, 아, 미안 아 이건 내가 오해가 맞다 어 아, 미안하다 한대니 네 마음 상했어? 아 방금 상했어요 <웃음> 불쾌한 주파수 듣고 지금 상처에 소금 뿌렸어 너가 마음 상했어? 예? 죄송한데 이거 껍질 벗겨서 주세요 아니 껍질 벗기는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사장님 제가 벗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없죠. 아 아주 이거 제다이 한 두피스씩 갖고 있어야겠는데 이거 <웃음> <두 피스. 웃음> 근데 큰일났네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웃음> 멈춘 거 같아 이거 해 없었는데라는 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하하하 껍질 벗기고 있습니다 예예 예. 금방 벗기겠습니다 네한 번만 더 야라 그러면은 <웃음> 네. 이 껍질 벗겨야지 <웃음> 어얘 설마 또? 어 알이 되게 오. 많이 늘었는데? 어알두개 어? 야 이거 태어나 버린다 이거 계속 기다렸더니 야안 캡쳐. 어디 계속. 어디 어디 보자. 이거 지금 좀 깨졌어 알이. 인간 만들 수 있겠다. 인간을 만든다는 건 뭐야? 인가 인감, 인감아 인가. 인간을 만드는 <웃음> 과정은 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 정글 찾아오자. 이거 근데 시엔이가 우리 나가 있는 사이에 몰래 여기 집까지 걸어온 다음에 지옥문 세우면 안 된다. 에. 그렇게 투자판진 안 합니다. <웃음> 근데 막 제가 지정문 딱 했는데 집 가운데 생기면 어떻게 막집 뚫고? 어? 어 저기 뭐야? 저건 가 저거 온 건가 시에니? &E? 야너 어. 이미 왔는데 조금 좌표 틀려서 다시 하고 있었지? 네? 지금 <웃음> 건너 <웃음> 왔는데? 저 방금 나왔잖아. 아 방금 나온 거야? 아 오야 그래도 잘 왔다. 저기요 저기 저기 저저 저서. 이 이상 좁히지 못합니다. 아 그래? 든그 근처에서 랜덤이라. 오 <웃음> 와. 뭐 이정도면 성공? 오케이 오케이 성공 그러면 진짜 형이라 부를게 대빈아 아예 형님 일단 집으로 와봐야지 아, 형님이 왔는데 집... 인사 안하니? 아 집으로 집으로 가요 심지어 그치 그치 아 그렇구나 어깨가 좀 걸리는구나 암마 좀 해봐라 암마 암마 저쪽 저쪽 암마 그래 그래 음 여기 다른 형님들 계시네 가서 인사해라 예? 나한테 형이면 당연히 너한테도 형이지 아... 크루찜 막내 아들이네 아이고 우리 형님 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아이님말잘 듣고 예. 야 잠깐 누가 새해 인사를 그렇게 해 이리 와봐 아이웨 야아이쁘다 철들었네 철들었어 새해 복 많이 아이고. 받으세요 우리 케빈이 가 그래.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막 어? 음, 음. 새번도 하고 이제 세뱃돈세뱃돈 세뱃돈. 아, 뱃돈 자. 자. 아, 금신발. 아, 얘 예.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겠네. 아, 이거. 저기 근데 죄송한데 유리 조각 주시는 분 누구죠? 자꾸 유리 조각? 아닙니다. 저 막내아들한테 지금 유리 조각 주시는 분은 다 개비 님, 이제 형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아이고, 상한 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이제 전골 가시죠 어, 어, 빨리 어, 출발하자 어, 그래 선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뒤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 기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뭐야 방금 뭐야 사모님 별일 아닙니다 방금 무더제다리가 지나간 거 같은데? 크라켓 아니야 이거? 한편이가 방귀 낀 건데 고구마를 먹어서 아아 방!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야 <웃음> <웃음> 어. 우리 좀 걸어볼까? 그래 여기 지금 딱 나온 거야 아니면은 저너머에또 바다냐 한번 보자 한배나 예 보트 챙기라 한배나 미안한데 <웃음> 너 졸개야? <웃음> 졸개라니 완전 동생이란 표현도 있는데 아 그런 거지 어. 네 착한 동생이지 그지 한배나 연비보다 12년 <웃음> 먼저 태어나서 다행이야 <웃음> 5살도 부족했을 듯 누나 몇 시에요? 누나 2이좀 되셨네 좀 되셨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데셔, 좀야 그리고 아, 네, 연비가 이제, 좀 되셨네면은 네. <목소리> 아, 그래요게 무르,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갈까 어떻게? 할까 아어야게빈님게좀되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가떻게 어떻게? 어나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어 온 김에 앵무새 하나 길들여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응, 온 김에 앵무새 오오오 혹시 돌고래나 오랑우탄 같은 것도 잡았나요 우리? 앵무새 앵무새 찾아봐 <웃음> 예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또 받아주네 너그 자꾸 받아주니까 연비가 버릇나빠지는 거야 <웃음> <웃음> 너 어떻게 뭐수인남 컨셉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컨셉이 아닌데요 <웃음> 내 별명이 뭔지 알아? 스위치. 달달협 달달협 <웃음> 이런거 아니지?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스윙스 하자 스윙나온는좀 <웃음> 그렇고 <웃음> <웃음> 스윙스 쓰든 맘 하자 스윙스, <웃음> 스윙스. <웃음> 그냥 제대로 갔네? 방향 잡았네? 음. 달달협 음. 잘 알았다 채팅에 달달은 x 병 나왔는데? <웃음> 아이디 뭐야? 저분은 내 달달 펀치 맞아야겠다 당뇨 걸려야겠다 <웃음> <웃음> 당뇨 앵무새들! 와우! 앵무새 모르기를 들여? 시아 시아 시아! 아아 어우야 얘왜 이렇게 시아 먹튀야? 안 되는 야 뭐야 코코콩 안 되는데? 코코괜찮네안돼안안 안, 안 먹어. 이거 맛이 없나봐. 원래 앵무새들이 좀 까다로. 응. 손 씻고 줘야 돼. 어. 맞아 시큼한 냄새 나면 안 좋아해 그래 아까 화장실 갔다 오신게 했어 혀 맞고 싶니? 시큼한 냄새 그래고 싶냐? 샴페너 아무리 그래도 숙녀야 너 못하는 말 없어 됐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케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대박 야 이뻐 잘하시네 이야 와 드디어 되네 걸리는 게 수준급이야 내가 잊을 거 같아? <웃음> 오집 예쁜데 그 약간의 이어... 문제가 좀 있어요. 뭔데요? 일단 라미 누나한테 사과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왜 어, 뭔데 뭔데? 아직 없어. 저 위에 천막 좀 봐주실래요? 어? 왜? 야, 흰색이 사이사이 껴있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칸수가 안 나오는데 여섯 개는 저렇게 딱 맞아가지고 라미 누나를 어... 좀 찢어놨습니다. <웃음> 갈갈이 분리됐잖아. 갈갈이 당했잖아. 일단 뭐다두 줄인데 누나 다섯 줄이야. 개쩔지. <웃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은 여기예요. 이애니가 만든. 테라스. 아. 테라스. 여기 누구 방인데? 한편아 우리 2층 침대야. 오. <웃음> <웃음> 근데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어, 좋다, 느낌 좋다. 있지. 이렇게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 따로 두자 상자. 하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대도 따로 쓰자. 뻔 굴다. 뭐형랑 저랑 엮이기가 싫어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저희 집에 철 도둑 놈이 요놈 같은데요. 빨간 놈. 누가 더 수상하세요? 제 위치를 보세요. <웃음> 야, 지금. 아, 너는 <웃음> 담 넘어 <너머에> 있잖아, 스디야아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만약 훔쳤으면 여기서 도망가겠죠. 담 내려가서. 아니야, 너는 그때부터 연기를 더 잘할 녀석이야. 제가요? 그래서 철귀에 가져가도 좋으니까 여섯 개만 줘봐. 아니요 오늘 나 진짜 내 치에야. 아니 근데 하루 있잖아 형. 와 자작품 이걸 야 이걸 다시 넣어놓네. <웃음> 또 스타워즈는 받고 싶어가지고. <웃음> 와 코봉이야? 코봉이. <웃음> 코봉이야 <웃음> 뭐야? 코봉이. <코>, <웃음> <웃음> 코봉이 괜찮다. 개봉이 코봉이라고 코붕이 아니라 코붕 <웃음> 코붕 같잖아 코붕. 꼬붕이 <웃음> 꼬붕이 꼬붕꼬붕 안미딱우미 호우미 키 찢어버려야지 아미호로미좀들어호우 <웃음> <웃음>